NCT 어이원 영상 SM 가수들을 예전부터 좋아했어서 SM 사운드 노래도 다 챙겨보고 그 추억이 있어서 SM에서 새로운 그룹이 나오거나 가수들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은 들어보고 그런 편이기는 한데 NCT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도 올라오자마자 그날 바로 봤거든요. 어... 꾸준한 덕질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노래 듣고 영상 보, 무대 영상 보고 이런 것 까지는 좋아하는데 좀막 열심히 찾아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NCT라는 그룹은 다가가기에 너무 먼 당신? 세계관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멤버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룹도 NCT 드림도 있고 117도 있고 다가가기에 너무 먼 당신 노래만 간간히 듣고 그 정도여서 그 리액션을 좀잘할수 있을까 걱정이 좀 앞서서 혹시나 실례가될수 있을까봐 되게 걱정이 됐는데 빌보드 탑 100에 5위 차트인을 하고 엄청나게 멋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침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퍼포먼스 비디오가 또내 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요번 네, 기회에 좀더 nct 그 세계관에 한 발짝 다가가 보고자 안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요번 네, 영상은 나와 nct 가까워지길 바래 뭐 요런 느낌 nct 127 영웅 아유. SM 특유의 스타일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<웃음> 근 저는 동방신기 세대니까 앞에 징징징징징징징징 이런 노래가 동방신기 노래 분위기도 나고 지금 안무가 뭔가 조금 난해해 보이는 게 SM SM SM, SM. 일단 지금 뭐에 취였는지 다들 아시죠? 어. 아, 마크는 그때 예전에 고등래퍼 한참 제가 막 힙합이랑 랩에 빠져있을 때 고등래퍼에서 봤던 멤버여가지고 이게 볼 때마다 되게 반가워요 다른 데서 봤다가 이렇게 보면 또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어 어. 어, 일단 확실히 좀 끈적끈적하네요 알죠 아, 그 방탕 섹시 끈적끈적하게 진짜 춤잘 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잔 딱 하고 흥 올라서 막 끈적끈적하게 추는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분위기가 오 좋다 어, 제가 또 NCT라는 그룹에 다가가기가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진 게이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SM 그 기존 보이 그룹들 안무를 보면 진짜 큼직큼직한 동작들이 많은데 뭉직꿀직한 동작들보다는 뭔가 작은 작은 동작들 뭔가 진짜 진짜 힙힙힙 힙, 힙. 요런 동작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큼직큼직한 안무들 안무가 익숙한 사람이 봤을 때어어어 어, 어, 하고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낯설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영웅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막 숙이고 흔들고 요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좀 지금 34초 봤는데 됐어 됐어? 좀 작게 작게 작게 좀 포인트 안무 같은 그런 안무들이 훨씬 더 비중상으로 봤을 때더 많아 보여요 어! 그래요.. 이런 거 이런 굵직굵직한 안무들 말 하자마자 바로 나오네 좋아 좋아 어, 어. 야, 퍼포먼스 비디오인데 퍼포먼스보다 약간 뮤비 느낌으로 찍으신 것 같아 이제 조금 좀 굵직굵직! 큼직큼직한 동작들이 나와 서 봐야지 했는데 영상 왜 이렇게 찍으셨지? 뭐지?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 줄에서 뒤에 있는 멤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그 대형은 랑 어울리는 이 노래랑 좀 어울리는 그 분위기를 좀 형성해주는 좀 그런 대형 같았어요. 그 분위기 분위기 이거 좀 컨셉이랑 어우러져서 좀 되게 묘한 느낌이다. 아, 그치지 방금 따다 따다 따다 따요 부분들 이거 아닌가? 그치 이거 NCT, 다른 영상들에서도 좀본 안무 같은데? 막, 요런 스텝들? 그 전형적인 거는 아니긴 했는데,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, 좋아하는 느낌. 끈적끈적끈적하게 했다가, 탁탁탁탁탁. 어, 요런, 요런, 요런. 그 단위가 작긴 한데, 조을조을조을 이렇게 펼치다가 확 잡아주는 것 같은, 아, 요런 느낌. 보다보니까 이게 또 가까워지겠다고 보다보니까는 아.. 이게.. 사람이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이네 <웃음> 와우 어어 <웃음> 아.. 꿀렁꿀렁 <꿀람꿀람>. 아 꿀렁꿀렁 <웃음> 아니 진짜 저는 이런 이런 이런 춤들을 보면 은 저런 힙합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춤선도 연습하면 만들어지니까 힙합도 연습을 하면 만들어지겠죠? 뭔가 딱 짜여진 안무보다 저렇게 뭔가 힙하게 힙합이 강조되게 추는 거더 뭐 어렵거든요 저것도 짜여진 안무겠지만 저 안무를 추려면 힙합이 장착돼 있어야 되잖아 몸에 어 진짜 힙합 열매 있으면 나도 먹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힙하지? 와와와와잘 섞여 있다. 힙합이나 스트릿 댄스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프리스타일 많잖아요. 그런 프리스타일 느낌 안무들이랑 딱 짜여진 안무들 되게 잘 섞여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오색깔나 잠깐 한 파트 뭐한 소절 이렇게 프리스타일 있는 거면은 그렇게 색다르지 않을 텐데. 이 전체 구성 자체가 프리스타일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중 안무의 비중이 맞는 높다는 것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. 요 되게 매력적이다 이거. 와우, 와우, 와우, 와우, 야, 야, 야. 어. 어. 와, 아 NCT도 이게 팔을 되게 많이 쓰네요. 팔을, 어. 지금도 찌르고 있어. 힙합 느낌, 힙한 느낌. 우, 여, 여, 여. 죄송합니다. 오, 그치, 그치라. 그치. 저렇게 막 힙하게. 와, 저, 저런 힙한 거. 와, 와, 진짜 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좀 배워봐야겠어요. 힙함을 좀 장착해보게. 오, 오, 손 쓰는 거? 손 안무 어떻게 저렇게 힙하게 느낌 있게 잘 하지요 요요예 팔이랑 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진짜 막 힙하게 막 뻗었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돼 있어 NCT 일일이야 막 이것도 힙하려나? 막 손이 막 이상하게 막돼 있어요. 그러면 은 이게 어정쩡한 느낌 힙해 보이고 싶은 이런 나의 막 힙질이 이런 느낌일텐데 손끝이 주는 힙함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안된다 이거 어떻게 힙하게 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오? 오 그쵸 손 느낌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, 다른 멤버들은 지금 밑에 엎드렸어요 뭐지? 이거 하나로 끝났다. 와, 와, 아, 이거. 나 많이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, 끊을 부분이 되게 많네. 와, 이런 부분. 이거, 나 지금 이 부분에서 아, 이미 얘기 끝난 것 같아요. 지금 앉아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? 이게 궁금했는데, 한쪽 무릎 내리고, 한쪽 발 짚고, 팔로 짚으면서 반대쪽에 천천히 같이 이게 쭉.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뭔가 힙힙힙 힙힙 그냥 요런 그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, 좀 느낌 충만한 막금런안무들지지 있는 되게 금지한요금가 충분했구나 이렇게 한 발짝씩 금 가까워집니다 지 요런 느낌 너무 좋아요 어 그치 그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접어서 돌았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뻗는 동작 없이 그냥 한번 밑에서 점프하고 그냥 위로 점프하는 거 말고 앉아서 살짝 이렇게 점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뻗는 동작이 나왔던 거죠 오, 어 그렇지 이거 이거 아까도 아까도 두두두두 느낌 있게 와 아, 저거 저런 것도 잘못하면 진짜 좀비 될텐데 <웃음>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뚝뚝뚝뚝뚝 가는거에 딱딱 잘못하면 막 좀비 막아 좀비가 아니라 이거 뭐지? 이런 강시 느낌일텐데 <웃음> 이것도 힙해 다 힙함으로 생활을 시켜버리네 아 이렇게 쓰는, 쓰는 느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아까 앉아서도 그렇고 방금도 이렇게 쓰는 동작들이 되게 많네 많아지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행운인 건 앞으로도 볼게 남았다는 거지 아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뭐 지금 기대감이 보면 볼수록 더 이렇게 급증하는 것 같아. 요 처음에는 낯선과 아직까지 그, 그 어색함? 낯가림? 이런 거랑 안무 영상이라기에는 좀 안무가 잘안 보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방향감을 상실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는? 음, 진짜 발 스텝 경쾌한 것 봐봐요. 아까는 처음 봤을 때는 상체만 봐서 잘 몰랐는데 발 스텝도 되게 쫀득쫀득하네요. 접었다가 펑 튕겨 나오는 게 되게 쫀득쫀득해요. 이게 위에서 약간 좀 끈적끈적하잖아요. 그래도 스텝도 접혔다가 이게 나오는 게 슬로우로 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접혔다가 훅 접혔다가 훅이게 아니라 접혔다가 음. 아 이거 곡선 꺾이지 마. 접혔다가 음. 접혔다가 으으으으으으 요렇게 나가는 느낌. 또 차이가 접힐 때랑 나갈 때랑 좀 있어서 다리도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스텝이네요. 이제 스텝도 보니까 아까 잘못하면 강시드는 그 힙한 안무 할 때도 요 뒤에 두 줄이고 앞에 멤버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노래 짱 멋있게 뽑고 난 다음에 강시.. 자꾸 강시를 강시, 잘못되면 강시 안무고, 뭐를, 무슨 안무라고 해야 될까? 그 안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, 넓게 쫙 벌어진 다리에서 뭔가 비장함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. 아까는 비장한 느낌은 아니었는데, 이제는 뭔가 출국 준비, 이런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렇게 막 쓰는 거막 너무 좋잖아요. 이몇분 안에서, 지금 몇분 안에 몇 번을 느끼는 건지, 또한번 느껴요. 마음을 열어야 보인다. 여기서 지금 웨이브는 조금 담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.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엄청 끈적끈적, 또 엄청 파워있거나 또 그런 안무들이 나오겠죠? 찌치 그치, 그치, 그치. 궁금합니다. 지금 이거 이 손가락 봐봐. 이거, 이거 힙한 거 어떡할 거야? 이거, 이거 똑같아요? 안 똑같아.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. 어? 심장에 물이 오니까 잠깐만 한템퍼 쉬고 갈게요 오 그렇지. 이렇게 했다가 붕빵 붕빵 어 아, 아, 아. 아, 여기에서도 그 느낌이 있어요 잔잔했으니까 이게 빵 빠지려면 제일 큰 동작이 빵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임팩트가 크잖아 그러니까 잔잔했다가는 갑자기 뭔가 손동작이 나와서 처음에 나왔던 동작 같은 그런 동작 할줄 알았지 하다가 빵 던져버리니까 뒤통수로 훅 때려맞은? 이렇게 뒤통수한테 황 때린 상태에서 다시 손가락으로 힙함 힙함 힙함 힙함 안무 힙함 안무도 이어가니까 계속 저기에 약간 총알 힙총알 빵빵빵빵빵 맞는 그그그 그, 그 기분 하... 이렇게 했다팡황 튕겨주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아요 너 뒤통수한테 맞았지? 하고 확인하는 것 같잖아 한번더한번더 맞아 이런 느낌인가? 충분히 맞았어요 계속 맞고 있어요.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싸 o n g s o 싸 g s o 싸 g 싸 o n g s o 싸 g 싸 o n g 싸고싸 g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 오! 오! 쭛오 커졌어 커졌어 오! 그치? 동작들이 확실히 더 커졌어요 아까는 내가 간다 얘들아 막갈 거다 이제는 무찔른자의 춤 완전 영웅 오! 잠깐만 신발 뭐지? 아 밑에 물이 물이 있구나. 그래도 그렇지. 난 무슨 진짜 얼음 위에서 턴도는 것처럼 슈르륵 돌아 축이 장난 아니다. 아 흑축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아 이래서 저 이래서 이래서 힙한 힙한 게 있는 분들과 힙한 게 없는 사람 아 한번에 순간적으로 훅 올라왔는데 손 모양이 이뻐.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힙함을 놓치질 않네요 달라도 좀 다르긴 하다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이렇게 느낌있게 마지막에 쓰, 눈빛 눈빛도 춤이거든요 끝까지 눈빛 남기는 거 보셨죠 눈빛, 시선 표정에서 한번 치였는데 자켓 한번 착 올리는 거에 또 치여 킥킥 킥킥 킥킥 킥킥 <웃음> 내 마음을 킥! 박수박수박수 <웃음> 박수, 박수. 음 이제 좀 처음 만난 사이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자세히 보는 거에 중점을 둬야지 이러고 안 끊을 줄 알았어요 난 끊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 힙함이 좀 약한 편이라서 힙한 안무들 이렇게 볼때 뭔가 구성적으로는 안무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노래라는 게 있고 그 노래의 흐름상 구성이 어떻게 돼있나 요런 거는 볼수 있어도 동작들을 보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, 안 끊을 일이 없겠다 생각을 했죠 어차피 구성은 다 끝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다쭉 보고 나서 근데 와... 동작들도 너무 멋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이 포즈 버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<웃음> 와 오늘부터 천천히 한번더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지 그걸 몰라서 잘못 다가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좀 자세하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영상을 보신 엔시티즌 우리 시즈니분들은 영웅 말고도 NCT라는 그룹의 매력이 잘 드러난 멋진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같이 멋진 영상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진아이 재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떻게 싶어, 안거지